여깄네 나 여기 지 핑크색이 있디 일단 맨 앞에 16장 있는 거 있잖아 한장 가져 봐봐 어팀도 아, 있네 이거 응 이거, 이거? 앞에 있는 거? 어한장 가져가 봐아 이거 섞은 다음에 가져가자 알 이거 하나 갖고 와서 여기 덱 놔두는 데다 놔두고 여기다 놔두 이거 요, 요 42장 있는 거 중에 한 뭉탱이 갖고 가봐. 한 뭉탱이? 응. 아, 아, 그냥, 아, 이렇게. 어, 요, 요, 갖고 간 다음에 이거 섞어보라. 아, 전부다. 응, 덱을 섞어보라. 4세장 있다, 이가 음. 그게 이제 네 덱이다. 잠깐만, 이것들 다 채워보자. 얘는 왜 41장이냐? 음.. 잠깐만.. 아 뭐야.. 한 번에 안되고 가더 아.. 내가.. 내가 줄게아알겠 섞어 뿌라만 3장 맞는지 확인 좀 3장 왜 안.. 왜안없어지냐 이거 아니면 돌려봐봐 이렇게 응 음. 서른억장 안 합쳐지는데. 올리고 됐다. 섞어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장을 들어와는 거지. 다섯 장? 응. 네. 그리고 매턴마다 한 장씩 들어와 하는 거지, 이거. 내가 보여줄게. 떨어집니다. 내꺼 왜 떨어진다, 안 봤다, 나는. 이렇게 있잖아. 어. 이거 색깔은 나중에 기억하면 되이 공격카드 있거든. 공격카드는 그냥 이거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 공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부수는 게 좋을 거다. 아, 근데 공격카드 다 부서져야지 명치를 때릴 수 있거든. 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내 먼저 볼게. 나는, 카놀라유를 내겠다. 너하다공격높이지 뭐? 하고 니네 명치에 이걸 받겠다 이 일을 받겠다 뭔데 근데... 아 이거 즉시 피해 대니60 <웃음> 데미지다 뭔데? 체력은 얼만데? 255아255 예? 아, 255. 됐다 그러면 음, 나는 니 차례 다 아, 카드 공대네. 얘, 얘네들 체력은 없나? 뭐? 얘네 카드 체력은 뭐 따로 없음? 공격력이랑 방어력이랑 똑같다. 아, 똑같나? 그 부술 때, 공격력 있잖아. 높으면 어. 된다. 어. 아, 그러면 그 공격력 아유, 아유. 높아서 이거 부수면, 그 남은 딜은 니명치로 네 들어간다. 아, 오케이, 응. 그쵸, 네 그니명치어 그러면... 니네 차례다 실외기다 바로 공격 가능하다 걔는 전설 카드다 뭐를 공격할래? 어. 이거 다 부숴야 공격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요거 부수고 응. 오케이 그럼 나 35딜 받는다 뭐지? 아, 45딜 받는다. 다음에. 몇 개까지 낼수 있으면 한 번에. 니 네, 내고 싶은 만큼. 그것도 낼 맞는데. 거가. 끝내. 이건 뭐지? 어? 이건 뭔지 모르겠다. 뭔데? 어, 그거 전설 카드다. 뭔데? 뭐, 어,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거 그냥 공격력이 120이 있다. 그냥 120이 가. 응. 내 네, 차례다. 원턱클로 되겠는데 잘하면 응. 나는 이걸 내겠고 그 다음에 황제 펭귄 1호를 장착한 반기문을 내겠다 미친 <웃음> 그 다음에 나는 얘도 낼거다 리코도 청소봉 <웃음> 그 다음에 이 반기문으로 니대산 네 임수를 공니 네 청와대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이 250에다가 니네 130딜 받는다 30 채네야 130. 그럼 이거는 5 0그 다음에 어니 이거 죽었다. 니 이거 죽었다. 가졌다. 응니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안안안안 떨어지고 된다고지니 네 정화 된 죽었다. <웃음> 이렇게 가신다고. 너희 내 반기문. 아 <웃음> 떨렸지. 120 딜? 아닌데, 130 딜이었나? 아니, 네, 원래 60딜 받고, 130딜 받아야 된다, 255에서. 190 딜. 니 70, 65 남았다. 개쎄네. 니65 네, 남았다. 2차 네, 됐다. 아, 나내거 없는데. <웃음> 해라. 그럼 한장 뽑아야지. 드로우 했나니? 안 했다. 음. 드로우 먼저 하고 해 해야 하면 된다 이거 먼저 하고? 응, 이거 드로우 니 어. 차례다 그러면 일단 저거 내고 이걸로 회복할게 오케이, 그70 회복이 있다 135아 이건 어디다 쓰지? 캐렇게 쓸데없다 뭔데? 내면 되지 그냥 내 차례 다 목공풀 샘샘 가다 샘샘 오케이 목공풀 사망 샘샘 가자 내 네, 차례지 이제 내 차례다 나는 줄자를 내겠다 이씨, 이씨, 줄자 그 다음에 이 리코드 청소문으로 네 자는 노인를 죽이겠다 같은 노인줄 알았다 그리내 차례를 마친다. 어허허. 짱다. 아니다, 어, 어, 공격했 어. 어. 어, 아이씨, 뭔데? 음. 근데 줄자가 이겼다. 줄자. 그럼 일단은, 응. 이 디자이너 주로 줄자로 공격할게. 오케이, 아! 난 15의 데미지를 받았다. 190 보나 왔다. 그 다음에 그, 실백이 공격 한 번도 안 했지? 안 했지. 오케이. 이번에 공격하면 부서진디. 아, 이거, 공격했었지, 한 번. 안 했지, 안 했지, 네. 안 했지. 형, 이제 쳤나네. 아니, 아, 니네 이거 한번 쳤다, 내꺼. 네 쳤나? 어. 어쩌지? 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아, 아, 그, 그, 뭔지 알겠다. 이한장 뽑고 한거맞지 아직 안끝났지 어. 치명 무조건 대장이다. 나, 나 하나 뽑았어. 차례. 내 차례다. 음. 드로우. 오케이. 나는 할게 없다. 차례를 마치겠다. 나도 할거 없는데. 우린 차례 맞춰라. 아, 끝. 내 차례다. 드로우. 어? 나는 장미칼을 내겠다 그리고 이걸로 바로 너의 명치를 치겠다 70의 데미지다 장미칼 <웃음> 미친 장미칼 뭐 피해 방어? 이거 음, 명치는 안되나? 딜 안맞는게 아니라 이거 장착하는거다 아, 장착농가? 응아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것 같다 한대 맞는거 면제다 겁나 아파 75만 65만 맞다 개쎄 내주세이 자식 한장더 가져갑니다 응네 응. 차례다 음, 뭔데? 그랜드캐니언 피해랑 영점은 그거다 아 이거 그랜드캐니언은 그거 그냥 발동바로 된다 바로 이거 장착 뭐, 제가... 못한다 어. 아 그러면 이걸 이거 써라 그냥 이거, 제가... 아, 이거 쓸거가 써야지 썼다. 나는 즉시 5 0의 피해를 받는다. 아, 즉시는 아예 장착이 안 되고. 응. 네 차례 끝났나? 끝났지. 내네 차례다, 들어오고. 아, 아, 는 경운기를 내겠다. 그리고 내네 차례를 마친다. 너 경... 경... 아, 어떻게 할래? 즉시 피해를. 아.. 지표드아 스피를... 명치라 답 명치라 이거는 명..이거..이거..이거부터 답아 다... 이거 내 필드 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뽑사야 된다 알겠다 그럼 이거 뽑수고 뽑았다 어무숴부기때문에내 그 어. 부수, 그 차례다 들어오 어? 나는 징징이의 빵통조림을 쓰겠다 진짜 어. 저게 여기서 나오네 그리고 내 체력을 회복하겠다. 내 차례를 마친다. 저기 저기서. 이 차례다. 아, 알겠다. 그렇다면 나는 아폴로, 아폴로 쓸게. 아폴로를 쓰겠다. 체력을 145 회복한다. 그럼 내 차례가. 어내 차례다. 들어오. 나는 트레비 분수를 내겠다. 아, 진짜, 저게 없어 그리고 내 차례를 마친다. 씨, <웃음> 이 자식 트레비 분수를 욕하지 마. 아 어, 겁나 쎄다. 아 아, 아,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체력을 회복한다. 세티. 어, 이걸로 좀, 데미지 좀 줄여야지, 뭐. 내 차례다, 들어오. 오케이. 나는 컴퍼스를 내겠다. 그리고 트래비 분수로 너의 명치를 공격하겠다. <웃음> 내 차례를 <웃음> 마친다. 트래비 분수, 어, 뒤로 얼마지? 100. 약 259. 음. 아, 계속 실차례만 나오면 안 되는데. 음. 필드가안 나온다. 응. 음. 아, 드디어 나왔다. 빠따를 냈다. 차례를 마친다 어내차례다 네 드롭 필드가 음. 음. 두려워 나는 대마초를 내겠다 아니, 아니 그런 것도 있어? <웃음> 그럼 대마초로 이걸 먼저 친 다음 남은 걸로 이걸 치겠다 네 빠따를 치겠다 그럼 너는 40의, 40의 데미지를 40분치. 받게 되고 나는 40의 40. 체력을 회복한다 야 흡혈 사기네아 피해방어 써야 된다 아니다 안 된다, 저런 장착을 안 했다, 이거, 니가. 그, 한대 어. 면제다. 아. 내네 차례다, 들어아이야네 차례지. 맞다. 아... 나 사기 쳤다, 방 왜, 네, SOF를 넣겠다. 필드 위에 있는 거 나중에 두번 공격 가능하디 다음 차에 살아있으면. 다음 차례지 그래, 내네 차례다. 덕구를 냈다, 너는. 내 차례다, 드로 아, 안 되겠다. 없다. 할게 없다. <웃음> 나는 차례를 마치겠다. 아, 필드 위, 아, 그럼 명치는 안 되잖아. 음. 아, 개아깝네. 명치가 안되다 아, 이거 자기한테 꼽으면 되지. 명치 달리면 되지. 맞네. 아, 병1기0 아, 1 0 0세데 120년. 음. 일단 주로 하고 보자 그래 물레방아를 내고 덕구한테 강화유리를 장착한 다음에 이거 일단 오케이 피해량을 감소하겠다그 다음에 그래. 그럼 90, 90. 이 근데 이걸로 한번 달리면 피해방어는 없어지는디 저거 밑에 있는 강화유리는 어. 살라가지고 어. 살 원래 없어지는데. 저, 그냥 그런 거다. 보호막이라 보면 된다, 그냥. 보호막? 아, 그냥. 어, 보호막 개열이라 그, 보면 된다. 그 돌겜의 그 응. 천상의 보호막. 응. 왜 그걸로 내치게? 아, 칠까? 180으로 쳐버릴까? 치면 대신 보호막만 하나 날라간다. 아, 아니다, 안 칠래. 포기하겠나. 바로... 어. 내 차례다. 들어오. 야, 나는 바밤바로 네물레방아를 공격하겠다. 아. 아니다, 아니다. 물레방아를 공격하지 말고, 네네 네 카드에 코, 피해방어를 보, 벗기겠다. 아, 이걸 벗기네. 이걸 벗기네. 아. 벗겼다. 그렇다면. 네 차례다. 들어우 했나, 한 장. 지금 데이지 90이제 뭐가 얘? 예? 어 아니 60이.. 아, 60인데 얘 60인가? 아6 0이 60인데 두번 공격할 수 있게 해준다 카드 하나를 어. 아 명, 명치 때릴까? 한3 0 0 너무 쌘 저거 320 명치 가자 그걸로 명치 칠거가? 어 명치 가자 이거 그럼 120... 뽀사진이 괜찮나? 괜찮다 120 때리고 이것까지 때자 오케이 나 145의 딜을 받는다 오케이 내, 아, 나, 나 140... 어, 내, 어. 내 차례다. 아나140만내 차례가 이제. 어내 차례다. 나는 호랑이 용고로 치료를 하겠다. 아아 아, 뭐야 똑같다. 그리고 차례를 마친다진짜 드러망 호... 똑같잖아 이건. 어. 이거. 호랑이 치료를 아 역시 호랑이 용고 때문에 이겼다. 삼각자를 한다. 그 다음에, 50분 들을 했다. 차례 맞히나 어, 두 틀은 안 되잖아. 다음 편들있잖아네 차례다. 나는, 징을 내겠다. 징. 그리고, 징한테 이걸 하겠다. 공격력이 100이다. 니못 아. 네 깬다, 그걸로. 아. <웃음> 차례를 맞친다아나 아.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왜안가죠니 네, 그걸로 못 깬다, 아직까지. 이 니, 니, 다음에 니턴 와야지 깰수 있다, 최소. 아. 뭔데? 아. 70을 해보가겠나내 음. 차례다, 드로 어, 어. 어, 나는, 일단, 이 카드로, 공격을 이이지 너의 삼각자를 치겠다. 넌 20의 데미지다. 그리고 내 차례를 마친다. 아.. 저거.. 아까 그 실만 안었으면그 응. 다음에.. 오검분돌로네 명치를 칠게 오케이 오검분돌로파게 단돈 1 오케이 <웃음> 내 차례다 뭐지? 없다 차례를 마치겠다 아... 치, 괜찮긴 한데 응아다맞칠게 그냥 명지... 명지 이... 뭐 칠래? 아,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안 칠게 오케이. 내네 차례다 그러면 내명치가너후중하다 네 일단은 니명치다 네 부숴버릴거다 뭐가지고 일단 박치버티는거다치네물음풀 퐁퐁을 내보내겠다 그 다음에 퐁퐁이나 네. 비닐 내불서 하겠다 내 아. 네 차례를 맞친다 그 75는 반올림해서 들어간디 80으로? 아닌데? 아 반올림? 어 음. 38로 그럼. 들어간다 그러나 응 그렇다면 얘한테 38로 여기. 들어 여기 샷다를 붙일게 뭐라고? 어, 셔터를 붙이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5로 회복할게 오케이 하... 410 남았네 얘내 차례가 회복이 너무 센데? 생각보다 어 들어오다 제발,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으악! 생명의 빨대로, 니 공, 궁... 니한테 이걸 붙이겠다. 생명. 엄마 고고 잠깐만. 반올림, 울림, 반올림으로 들어가거든, 이거 딜은 좋고 188이다, 얘 딜이. 이 고변산일까? 아니면 하변산? 어. 하변산? 188에 딜은 반 받는다. 아. 188. 그리고 이걸로, 너의, 그거를 치겠다. 그러면 얼마고? 이1 5 0딜 받는다. 150딜 어. <웃음> 260남았다 제로 내 차례를 마치겠다. 아, 여기서 오으다와아가지고 왔다 아보기가 아, 위가 4위가 4위가 4위가 4위가 를위가나 내 차례다 들어오고 거 없다 야낼게 없다 하지만 저 녀석이 체력 남기는 곳을 못 보지 나는 전멸을 쓰겠다 COH다 아. 파괴다 필드 위에 모든 게 파괴된다 니거 아. 네 박살 났다 면도기 내 면도기 면도. 그리고 내 차례를 마치겠다 난됐다할거다 했다 샤부심 내 차례다 들어 아, 안오는이겼다 됐다 저는 어, 성등대왕 신종을 내고 여기다 이거를 장착하겠다 국유계 260이다 여기내 차례를 맞친다 모른다 니네 차례다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 어야피해 방어를 내겠다 차례를 맞히나 어내 차례다 <목소리> 들어오와 <목소리> 저기서 피해가. 나는 여기다 피해 방어를 붙이겠다. 아, 그 다음에 아, 이걸로 너의 그걸 치겠다. 방어가 피해 방어가 떨어져 나간다. 어를 어. 피... 다 차례를 맞친다 피해 방어를 피해 방어로 봅시니네 차례다. 나내 차례 넘길게. 없나? 어. 내네 차례다. 와, 아, 난부산국제금융세때 피해방어를 붙이겠다. 미친. 아, 피해 부산국제금융세때 아, 붙이고 미친. 이걸로 니 샤프심을 치겠다. <웃음> 넌 150의 니를 받는다. 아, 피해방어가 왜두번 연속 나와? 난 P 400 됐다 내 <웃음> <웃음> 네 차례를 마친다. 아, 붙친 나도 내 차례 마칠게. 어, 맞치겠나 아, 피해를... 야, 네가 네 어. 죽는다. 아, 나, 나필드나 필드가 필요데... 아, 없다. 피해방어 네 명치에 피해 꼽을래 할게. 명치에 꼽을래 어. 아그 명치에 꼽아도 된다 근데 일부 카드는 그 회색깔은 명치에도 꼽을 수 있는 거다 핑크색이랑 다른 게내 네 차례다 난얘 피해를 반만 받을 거다 아 그리고 차례를 아. 마치겠다 제발 네 아니, 차... 괜찮아 일단 내 명치에 일단 있으니까 아 가자 뭔데? 공격력을 피사에서 탑에 250있다 차례 맞히나맞히지 <웃음> 근데 나한테는 그대로 밖에 안들어온디 125네 어, 125밖에 아. 안내 차례다 나는 커버 내가 지한비를내겠다 이거 내 차례를 맞힌다 아. 뭔데? 저거 저거로 안맞는거가 이거? 어아 피해방아까놓을거구나 아니다 안아었지만 뒤졌다 그 100밖에 안된다 어? 잠깐만 왜? 이거 160이고 그거 얼마고 250이가 아직 못 치네 이뭐 250이지 이 차례다 난... 아 어떡하지 내네 차례를 맞출게 내네 차례다 드로우 나는 한비한테 피... 아니다 나는 성득대형 신종이기에 피해 방어를 입히겠다 이 차례를 맞힌다 그렇다면 난... <웃음> 문어발인데, 야, 이거. 그거 뭔데? <웃음> 아니, 뭐, 뭐있는 지금? 피해 방어. 5.5배, 2배 피해, 피해 방어. 응. 그러면 피해 방어까지 교환하자. 응. 음. 교환 가자, 교환. 으내 차례다. 어, 치기, 치기 그걸로 나. 쳐야지. 피사에 사탑으로 날 쳤다. 피해 네요, 방어가 조언해. 떨어져 나갔다. 교환해, 교환. 조언. <웃음> 내 차례다. 들어오고. 병치의 아, 보물로 닦거든 일단. 아니 저개판판 저거 어떻게 잡지? 얘비이1 6 0이라했지어 이거 두개 합히면 210이고 이거 이거제 270이다 아... <웃음> 이걸로 니네 그거를 치고 니네 20의 데미지를 주겠다 하지만 난 피해방법이 있으니까 20은 버릴게 오케이 20 버려라 아 피해방어 저거 던진버리고개가깝 한거 맞나? 이구아 이제 피해방어 썼다 아이가 아 명치에 어머 내꺼 라갔다 어, 명치는..명치가 날라갔네 아 맞네 우와 잘 꼽았다 나니 차례다 난내 차례 맞힐게 어 얼마 없다 이제 14장 밖에 안 남았네 내 차례다 13장 남았다 나는 나는 이발소 기둥을 내겠다 차례 <웃음> 맞힐까 10..10 대미 정도? 10 대미 정도는 뭐니 응. 차례다 난 넘길게. 내 아, 차례다. 네, 드롭우 나는 스페노를 내겠다. 그리고 이발소 기둥으로 너의 명치를 치겠다. 차례를 마친다. 영롱해, 안타. 버틸 만하다. 이 백남아지 체력. 버틸 만하다. 그래도 할 만하다. 아, 지약을 낼게, 일단. 지약을. 지약을... 낼게. <웃음> 지약 주제 아.. 좀안좋아진는데 슬슬 데, 내, 내 뭐, 차례.. 남았네. 내 차례가.. 어.. 들, 야, 나 필드가 들, 거의 없는데 나 지금.. 남은게.. 오케이.. 나할일이 없는데 체력을 회복하겠다 난 체력이 530있다.. 와..잠만.. 나나 필드 남은 거 진짜 거의 없다 응 음. 필드 많이 안 남았다 이 12장.. 아.. 지금 필드가 안 뜨네? 아.. 니네 카드 한장안 들어간 거 같은데 니열장 네 돼야 되는데 1장 들어가야되나? 어 1장 더 줄디 아 됐다 그러면 아 아니다 그냥 아껴 음, 응. 내차례가 저걸로 받아도피좀 남는다 내릴거면 내리고 오케이 마치, 나 이걸로 마치. 아 아니다 아직 안칠거다 나는 나는 차례를 마치겠다 자 그럼 나는 버티다 버티고 보자. 겠다 어떻게든 아... 버텨라 아, 필드가 안 뜨네, 진짜. 음. 필드 지금... 빼고 다이제니 혹시? 나, 나 필드가, 그, 나머지 대게 한네 개? 네개 있거든, 대개 세네 개? 응. 근데 필드가 안 뜬다. 내 차례다, 그래. 그러면. 어, 차례다. 아, 오빠, 니 이제 큰일 났다. 왜? 그래. 나는 뭘 운대를 내겠다. 운대. 120? <웃음> 알겠다. 그럼 나는 한장들어우하고 네니 네 잘했다. 나뭘 운데를. 아니 필드 간다. 니 이제 그 망했나? 아이 아이다 가능하다. 기다려봐. 이렇게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사나마라어아 이거를 지금 내야 되나? 아까운데. 뭔데? 내봐. 기다려봐 어 어딘지 안 보여. <웃음> 카레가 너무 많아서. 뭔데? 내고다 안돼. 어. 다 죽었다. 니네 것도 다 갔다. 죽는다. 으악 모른데 좀 아껴둘걸 차례를 맞치고아 어, 알겠다 차례 맞출 게어 뭔데? 내..낼꺼가? 아야 안낼께 안낼께 오케이 안낼 거다. 내 차례다 지금 역전 카드로 하나 있거든 하나 나는 호미를 내겠다 갱이를 내겠다 차례를 맞춘다 왜이렇게 세 저거 25다 1 8아 아, 이게 나온다고? 아 진짜 제일 좋은게 안나오네 있는데. 빨리 해라. 어머, 내 코랑 하러 졌다. 다시 빼라. 다섯 장 있었다, 이거니. 어. 열세 장? 이, 여섯 장 빼라. 네. 안 돼요, 내꺼 다 달아간다. 아, 이거 놓기가 좀 힘들다, 여기. 가나안 여기도 있네. 이거 Q랑 E로 돌리면 된다, 카드. 이상한 거는. 어, 봤 봤음. 아 내, 낼까? 저저디 저 얼마고? 25 내야겠다 뭔데? 에펠탑이가25 까고 어 아, 까겠다 으악 데미지다난 체력이 520 남았다 내 차례가 그러면 그다려봐어 공룡이 중첩 안된다 미안 그거 아 중, 중첩 안되나 음. 잠깐만 같은 유형은 중첩 안된다 아쉽게도 그럼 계산이 아. 너무 어려워져 알겠다 그러면 일단 회복 받고 가자 250이 가내 아. 차례다 그러면 회복 받고 뭐 얼마지? 70인가? 나는 이걸 쓰겠다 차례를 마친다 590네 아. 아. 차례다 아 이거 합쳐졌으면 진짜 개이득인데야네 아. 차례다 드루 해라 니 키가 저런다 저거 드루 아. 해라 또야, 거필 왜 저러냐? 하기당기인데 <웃음> 592대. <590이 있대>. 거기서 <웃음> 동균이 두배 달게 공격할 어, 거가. 공격해야지. 뭘로? 에펠 탑밖에 없는데. 할 거야 말 거야 너. 아, 군되네 나머지 남은 게아 남은 게더더 더 애매한데 남은 대기. 어. 공격할래 말래 아, 저거 해봤지 250인데 그래봤자 제 피가 너무 많아 <웃음> 반.. 반피도 안된다 야 그거 해도 아알게 안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힐 해야겠다 힐 받고 갈 때. 뭐.. 뭐.. 재물로 받쳐라 뭐를 한가를 그거 물로100 아. 들어간다니 비아 이거 저거 해볼까 그랬나? 고민된다 칠레말래 <웃음> 칠레말래 아, 안 칠게. 내 네, 차례다. 아, 저거. 우와 뭐야. 제 우와. 시공이다. <웃음> 아, 나안 될래. 나 아직 안 될래. <웃음> 자, 치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 아, 나도 죽어야겠다. 아, 남은 거 진짜 뿌리겠네 치든지 말든지 니알아 아, 음. 필드 버... 버텨야 된다. 오케이, 나는 아직 답이 있다. 니네 차례가, 내 차례가. 어아 이대로 가면 내가 내가 지는 랩이 없어가지고 아, 아 어쩔 수 없다 흘라겠다. 이걸 쓰겠다 660이다 난 체력이 아 내가 진다 내가 무, 무, 무, 죽인다 어니 잘했다 25까 일단 <웃음> 25 <25까지>. 까고 <웃음> 635아 명실 어, 어, 때릴까? 그러니까 겁나 고민이네. 그걸로 때릴래, 말래? 아, 안 때리면 죽는데안 때리면 체력 차나리 쥐는데, 어떡피내 차례가. 아, 때릴게. 뭘로? 에페타 가자. 에페타 간다250딜이다 아, 250 회복할 그랬다 아, 내장2 만들고. 385? 어. 아, 내 40. 차례지, 이제. 있다, 삼성 물건 o 잘만 하면. 네 차례다. 야, 나는 공간지를 내겠다. 나는 공간지를 내겠다. 뭔데, 홍룡 나, 얼만데, 25가? 25다. 25다. 그리고 나는 체력 회복을 하겠다, 치약으로. 아, 치약 떻게 하기로 한 나는 체력이 530이다. 아, 치약 떻게 하기로 한대, 그리고 차례를 마치겠다. 네 차례다. 아. <웃음> 제발 여기서 제발 아왜 말을 내겠다 차례 맞히나 맞히겠지 내 차례다 내려 봤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는 행사장 분소를 내겠다 차례를 맞힌다 오0아 카드 끝나갔는데 죽는데 이러면 나도 회복 카드 없나 오케이 칠벌젤을 냈다 그 다음에 뭐할래? 그 다음에 반반 가자 반반 오케이 펑 터졌다 내 차례가 어. 내 차례다 들어오고 아, 카드 두장뭐 남았냐? 끝났다 니는 나는 피해방어를 가지고 있는 퇴시공을 내겠다 뭔데? <웃음> 얘얘120 이상 만들어서 니얘 쳐야 되는데 세탄에못 치면 니, 니, 필드에 있는 카드 다 사라진다. 아니다, 지금 패, 다 끝나가는데 두장 남았다, 어차피. <웃음> 세턴 남았다, 니는. 그리고 넌 차례를 마치겠다. 60피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뭐? 60피로, 그거 벗길래. 네, 벗기고. 피해방어를 벗겼다. 에딜 120을 만들어 보시지, 어떻게든. 아, 됐다, 이제 끝났다. 네 차례가, 내 차례가. 니두턴 네 남았디 120.. 야 이거.. 어? 120 되네? 칠레 말레 다 없어지기 전에 아이 어쨌든 다 없어진다 니는 뭘 하든지 잠깐만 나, 나, 나머지 하나 마지막 카드가 뭐냐? 나 마지막 카드 봐야겠다 그러면 니한턴더 네 남았거든 다음 턴 남았거든 네턴 하니 그러면 어 리턴 해라 아 마지막 카드 개해봤데 이거 끝났다 니는 즉시 피해로 아니다 즉시 피해 못쓰네 일단 이걸로 니네 심벌즈를 뗄거다 오십쌤쌤갖고나 마지막 카드가 저게 나왔다 개이바임 니차례다아나 네 졌다 뭔데 공격이 두배 공격할거가 그... 으악! 어. 난3 0이 데미지를 받았다 끝났다 500 남았다 아하 <웃음> 급돈 남아 나 끝났나? 좋다 어, 그랬나? 시... 어 거치 거치 거 아, 졌다. 니할거 네 없제, 이제, 카드. 어, 나 카드 끝났다. 니네 졌다, 니는. 그리고 니네 즉시 피해 35 받고 가라. <웃음> 넌 졌다. 나 마심, 이거 계속 들고 있었거든. 뭔카냐면이 카드였다. 자약을쓸 데가 없더라, 나한테. 아. 와. 나, 나는 120, 회복할까봐 말 겁나 고민했는데. 응. 회복해도 똑같아. <웃음> 진짜. 내가 <웃음> 이겼다.